자, 오늘 둘러볼 곳은 하나 포레나 미아입니다. 뉴빌TV 남미어 대표님과 함께, 아, 함께 아, 네, 또 즐겁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평면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 상품 관련된 촬영을 할때 옵션을 먼저 촬영을 하거든요. 네네. 옵션은 사실 제 차량에 오르지는 않아요. 분양 관련된 내용이 좀 많아서. 그래서 사실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테리어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 근데 아무매갈등에 어, 지금 얘기하시는 아니, 거예요. 제 차량에 오르지는 <웃음> 않는데. 제가 이제 우리 둘이 촬영을 하고 그 살집 채널 채널에다가 어, 이 옵션 관련된 거는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게 어. 합동방송이라서 같이 어. 찍어서 합동. 두개 버전으로 합동. 나갑니다 합동방송도 뭐야? <웃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대표님 그 그래? 네, 젊은이들이 네. 아, 예 아. <웃음> 제가 평면부터 네. 좀볼 텐데 일단은 아, 평면이 음. 네8 8타아 음.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어, 84 타입이 있는데, 모델하우스 축전은 80제곱미터로 어, 분양을, 어, 모델하우스를 축조을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80 제곱미터 관련된 걸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현관 들어와서 일단 이렇게 네. 저는 이런 구조 좋습니다 현관 들어왔을 때 신발장과 팬트리 음. 워킹홀에서 팬트리 형태 있는 것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돼 있고 복도 네, 팬트리도 있어요 어, 복도 팬트리도 이렇게 있네요 네. 복도 팬트리도 하나 또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 쓰임치가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네. 또 현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음. 네, 현관 바로 앞에 으니까 사실은 이쪽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스포츠 오품 같은 거또 음. 그런 부분들이랑 을럴 수가 있고 이쪽 부분에 같은 경우는 계절용품 같은 거 이런 음. 어, 것도 좀 스타그램 좋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이게 같은 면적에서 요런게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데서 면적이 좀 작겠죠 아, 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여기 풍선이 네, 풍선 있는데 풍선 같은 거니까 어, 뭐야 따라오는 거야 <웃음> 그렇게 좀 보시면 네. 될것 같은데 현관 들어와서 지금 여기 주방 하고 거실 이렇게 있네요 그죠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 포에나도 일단 치수가 없다 치수를 <웃음> 정하라 정하라 치수가 없어 치수가 꽤 직관적이라고 어. 아까 칭찬하셨잖아요 뭐가요 음, 옵션은 때. 그런 네. 거고 네. 이건 또 다른 음, 건가요? 치수는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치수는 좀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 네. 왜안 하나? 아참아무안 <웃음> 보셔서 네. <웃음> 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이제 주방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요 형태가 디귿자 키큰장 형태 들어가는 거네 그죠? 아주 무난한 형태다 네. 여기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식탁이 들어가는데 항상 이제 여기 식탁이 이제 요렇게 보통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똥똥똥똥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길이가 중요하다. 음... 왜 복도에서 봤을 때 여기가 식탁 여기 안 넘어오려면 보나오는 그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네. 좀 보여지니까 그 부분 좀 확인하면 될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침실로 들어왔을 때는 아여긴요 사이즈는 지금 제가 볼때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부박장 형태 에 들어가는 거 그쵸, 그쵸. 에, 옵션이 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끝까지 사이즈가 중요하다. 음... 왜 그러냐면 침대가 들어갔을 때의 사이즈가 침대가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얼마나 공간이 남는지 네, 공간이 남들이 봐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특히나 또 자세히 좀 봐야 될게 문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문 이쪽에 이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쪽 많이 있겠지만 침대가 이쪽으로 밀리면 밀릴수록 여기 들어가는 데가 힘들어요. 음 그쵸 한, 그쵸. 우리가 이제 아까 발포리 쪽으로 나갈 때 통로가 좁아지니까. 통로가 좁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좀 중요하다라고 보지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드레스룸 작잖아요. 여기 보면 하양시 피난 아, 실이 있기 때문에 한식 피난식이라고 하는 걸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우리 대피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피난식으로 계단이 음...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드레스룸은 생각보다 좀 작다. 그러니까 아, 기대보다는 대피, 조금. 네, 네. 사이즈 자체가 일단은 팔상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한건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욕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무난한 욕조 음... 타입이고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여기 좀요런거 뭐 요새 이런 거 많이 하자는거죠 세미나 아, 어, 호텔식으로 아, 호텔식으로 네. 세미대 들어가고 양변기하고 대신에 이제 여기 보면 샤워 부스가 좀 좁아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샤프트라고 해서 PDAD라고 하거든요. 요 PDAD라고 해서 네. 여기 이제 파이프 덕트들이 막아 들어가는 건데 요거 공간 때문에 네. 요 샤워 부스가 좀 좁다. 아. 아. 좁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네. 사이즈가 얼마냐면 1500에서 1600 정도 돼요 음... 그러면은 여기가 요만큼 빠지는 것만큼 여기 되잖아요 약간 드나드는 게좀 약간 버거울요그 음... 정도는 가요? 아닌데 일단은 네. 사이즈를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사이즈가 없어서 정확히는 네. 말은 네. 못하겠지만 네. 최소한 900 이상은 확보가 돼야 음... 900 이상 확보가 돼야 음... 사용하기에 요하다 900이 저희 일반적으로는 하 방문 방문? 네. 그렇죠 방문, 방문 사이즈가 일단 9 0 0이구 900이고 안방 같은 경우는 1000원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정도 사이즈인데, 네. 일단은 샤워 부스는 방문보다는 훨씬 작아요. 음... 샤워 부스에 대한 도화 사이즈는 훨씬 작단 말이에요. 그죠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900 정도가 음... 되면 좋다. 그러면 좋다. 실질적으로 요 사이즈는 얼마가 되냐, 요 사이즈. 요 사이즈, 여기서부터여기까지 사이즈를 한900 정도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요 네. 사이즈도 중요하거든요. 요 사이즈는 얼마 정도 되는 게좋까요 900이 안 되겠네요, 여기서. 요긴 어, 더 작죠. 요는 최소. 최소 정말, 정말, 정말 작아도700 이상은 해야 된다. 700 이상은 해야 된다. 아, 700 이상은 돼야 된다. 네. 지금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여유가좀 있다라고 하면 대략 800 정도 음, 이상은 확보를 해주면 좋거든요. 음.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사이즈가 아, 이렇게 조금 음. 확인 좀돼야될것 같고, 이런 건 사, 사용성이 되게 좋겠죠. 음, 어, 좋은 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빨리 들어와서 어, 볼까요? 네, 뭐라고? 네. <웃음> 뭐 길어진다고? 네, 빨리 들어와서 볼까요? <웃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VR 스타트. 여기 있는 그 신발장에는 경이 제 들어간 형태로 들어갔는요거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어, 좋죠? 뭐 일단 확장돼 보일 수있으니까 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들어갔고 음. 그 다음에 음, 여기도 이제 행위 타입으로 이렇게 네. 좀 띄었죠 어, 다만 이제 아, 조명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아. 조명 좀 제발 넣어서 돈을 얼마 한다고 비싼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웃음> <웃음> 얼마 안해 이게 라이팅 네. 보통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는 LED바보다는 T5 많이 쓰거든요 자 그리고 어쨌든 팬트리 형태로 네. 들어갔는데 팬트리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요렇게오 이게 지금 단위 조성돼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단위 조성돼 있는 건지 안돼 있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네네.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설계할 때요 팬트리 도 들어간 턱 자체를 기본 없이 턱이 없이 기존에 있는 현관 바닥 타일하고 똑같은 라인으로 하는 걸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하게 플랫하게 네. 왜 그러냐면 물건 같은 거 골프백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들어갈 때좀 음... 편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 거 때문에 저는 이제 플랫한 형태로 턱이 없이 하는 걸좀 좋아하는데 요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시스템 선반은 너무나 기본형이네요 상하부 고정식으로 상하부 고정식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오포스도상부께 어, 없네 상부가 있어야 돼요? 아니 원래 상하부 고정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닥에서부터 천장을 이렇게 받아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지금 없어요 다른 내가 모르는 신제품이 나왔나?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 앞선 기술 아닙니까? 앞선 기술? 네. 아야 이거는 조금 봐야 될것 같다 지금 여기 보면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어? 기역자 꼭새로 아. 고정함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좀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다 왜요? 무슨 얘기냐면 네. 기억자꺽쇠로 이걸 고정한다는 얘기는 이거 자체가 옆으로 이렇게 붙어서 부착용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기가 싫어가지고 음. 이걸 뺀 건지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하중은 제대로 못 받을 텐데 아 꺽쇠 자체가 근데 약하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 자체죠 이거 네. 자체가 아예 T자 형태로 딱 힘을 받아주는 형태일 음.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요거는뭐 뭐 새롭게 시도하는 어떤 상품인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일단 어쨌든 상부 쪽이 위로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아시는 분들 댓글 주세요 댓글 주세요 네. 제가 모르고 견식이 짧아서 네. <웃음> 모를 수도 있으니까 대표님 잘 모르세요 제가 <웃음> 그래서 현관, 현관문 열리나요 아까 저기 현관문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열리겠네요 어 열린다 아니, 아, 아, 아니. 아니. 열리는 게 아니고요 아 요렇게 봐야 아, 돼 아, 요렇게 요렇게 아, 보면 되네 아, 아 이렇게 볼수 아, 있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아, 하나 분도 죄송합니다 제가 똑바로 <웃음> 뭐 말이야 똑바로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보면 되네요.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잘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네, 잘, 찍었는데. 네, 네, 잘 찍었는데. 아 그리고 야, 이런 거 괜찮네요. 이거. 예. 야, 아, 잠깐만요. 맞네.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그거 같은데 이거 센서를 히든 네. 센서로한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위에는 스프링 클러 스프링 쿨러, 스프링 클러 얘는 얘는 스프링 클러니까오 뭐야? 만약에 이게 맞다면, 아 박수죠, 박수죠. 야,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럴까요? 뭐라고? <웃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 거 같아 이게 뭐냐면 오, 신기하다 지금 바, 봐보세요 항상 이야기한 그 못난이 그러네요 항상 이야기했던 네. 그 못난이 센서, 형화 센서가 아니라 자. 이 제품 자체는 다운 라이트인데 여기를 히든 센서로 연결해서 만들었지 않을까 오, 소름 돋았어요 진짜 아 진짜, 야, 아, 진짜. 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돼다 아. 본다, 건설 그 센서 아. 다 본다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좀 지금 한번 해볼까 아. <웃음> 아 그래서 어 그래도 그럼 아 맞네 맞네 오와 진짜 박수쳐 이거 필름 판넬로 했는데 필름 판넬로 이야 yeah. 이게 우리가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역시 10만 채널 힘이 있네 12만이야 12만 <웃음> 12만 6천 넘습니다 부럽습니다 아, 네. 부럽습니다 야 이거 했네요 진짜 야. 우리가 그냥 맨날 강조하던 게이 부분 안 좋기 때문에 못 생겼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필름판넬로 물론 음 이제 여기서 필름판넬로 한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일본 리모델링 시장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여기가 건설사에서 옛날에 제가 하긴 방법이기도 한데 필름판넬 들어가고 하부에 금속 프레임 발을 대요 네네. 밑에 바라고 바로 안다니까 물에 대한 습기 또물 직접적으로 닿는 거에도 효과적인 부분인데 얘는 음. 밑에 있는 인조대리석으로 걸레바지를 했다 요 차이가 좀 있는 네네. 상태인데 네. 이게 지대됐던 히든 센서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면서 필름 음. 판넬로 바뀌었다 음. 야 이거 정말 이건 진짜 칭찬하는 거 진짜 진짜 칭찬해 와 진짜 칭찬해 우리 거 보고 이렇게 했다 아, 알겠어, 알겠어. 생각하잖아 자랑이 좀긴거 같아서 알았어요 네. <웃음> 여기 이제 바닥에 있는 요 600, 600 타일이 이제 옵션인 거죠. 음, 그래서 그쵸. 이제 우리가 옵션을 그, 그때 확인할 때, 요, 거실하고 복도하고 주방 쪽에 있는 타일이 추가 비용이 300만 원이 좀넘어아요고 네, 네, 네. 그런 부분 좀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될같요 아, 대표 그리고 요거, 중문. 네, 중문. 중문은 이제 삼연동이네요. 그죠? 네. 삼연동인데, 지금 좀 얇은 보면,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제 보면, 네. 슬림 여기 이제 얇다는 얘기가 뭐, 슬림 중문이라고 해서 얇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 프레임 자체 얇은 거죠 프레임. 아 프레임. 문이 세 개가 달리는데 네. 그문 자체의 프레임을 좁을 때 슬림 사면동이라고 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좀 들어가서 음...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런 주문할 때요. 이런 슬림 요거는 프레임 자체 슬림인데 얘 위에가 두꺼워요. 오. 위에가. 위에가 이렇게 보면 이제 보강에 대한 문제라든지 레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위에가 두꺼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좀 보기 싫은 거예요 중문 자체가 아. 그러면 이런 것들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네. 조금 더 신경 쓴다 어떻게? 위쪽으로 돌리는거 천장 위로 이런 부분들이 다 숨어버리게 아 이거 자체를 이렇게 그렇죠 이거 줄일 순 없으니까 상부 이렇게. 그렇죠 이 오. 제품 자체가 줄일 수 없으면 위로 보강을 올려서 얘를 숨겨지는 형태로 보이게끔 디테, 디테일을 풀면 되는데 아 그럴 수도 그런 있겠군요 그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적용이 안된 거죠 어. 이게 사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이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지금 회샤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회샤가 들어가 있는 타입 아닌 타입 상부에 몰딩 있는 타입 아닌 타입 그런 것처럼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계산할 수는 있으나 이게 다 돈이거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그냥 노출로 해서 프레임이 좀 두껍게 보이는 걸로 풀었다. 네. 다만 음. 슬림이라고 하는 건 요런 프레임 요런 프레임. 음. 요런 프레임들이 이제 슬림으로 나왔다 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음아 거실은 야 일반적이네요. 음. 일반적이지만 아 여기도 칭찬해. 어뭘칭찬하 간접이 들어갔잖아요 간접이. 어. 간접이 지금 한번 볼까요? 또 돌리면서. 오 어, 어, 그러네요. 자쭉 돌리면서. 음... 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일단 여기서 스톱해서 보시죠. 네. 자 여기 보면 일단은 난간대 유리 난간으로 들어갔요 그죠? 여기 지금 뻥 뚫려 있는 거는 모델하고 있기 때문에 요기는피라미드 네, 네, 때문에 만든 네, 네, 네.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유리 난간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 이것저것 신경 을 많이 썼네요, 진짜. 어, 지금 보니까 신경 을좀 많이 쓴것 같아.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아, 투월이 지금 보니까 6 0 0이 1200짜리 큰거 들어가서 그죠? 네. 음, 6 0 0이 1200짜리. 들어하네요 네. 바닥은 근데 지금 보면 600, 600각짜리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스타트 포인트가 지금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끝에도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여기 보면 커팅이 들어가고 이게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네. 왜 이래놨을까? 이제까지 항상 계속 칭찬했는데 음. 지금 여기 보면요. 사실 여기가 맞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네. 보통은 여기 같은 거가 안 맞춰지기 때문에 여기가 안 맞춰져서 거실하고 바닥에 있는 타일이 바닥에 있는 타일이 거실 아톨 쪽으로 안 맞을 때는 보통 이제 이 거실 바닥 쪽에 들어가 있는 타일을 거실 아톨 쪽으로 같이 올리기 때문에 보통 여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음... 얘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야 이거 왜 이래 놨지 근데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다 왜 지금 여기가 딱 타일이 여기 딱 끝나거든요 그러면 사실 요렇게 맞춰 가지고 제가 볼때 스타트 포인트를 요렇게 시작해도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유 어찌 됐든 뭐 타일 600에 1 2 0 0짜리 들어갔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요 정도의 패턴이 들어가는 메인 요렇게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세게 들어간 네, 것도 세게 아니고 요정도면 그레이시한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면 간접 조명도 들어가지만 메인도 없잖아요 어 메인등이 없네요. 어 이거 뭐 옵션으로 되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와난 깜짝 놀랐네. 어, 이게 그건 옵션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이거 하나 포레나가 지금 리모델링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트렌드를 엄청 반영을 많이 했어요. 어...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 뭐 옵션에 있는 조명 계획을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겠지만 간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간접으로 양쪽에 있는 간접으로 들어가고 메인등이 없단 말이에요. 와저좀 충격받았어요. 어, 메인등 없는 거 처음. 그러면 사실 있습니? 이 부분은 네.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옵션으로, 옵션으로 직부등 형태가 하나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네네. 어, 음... 왜 그러냐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적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자기 기호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그쵸. 나는 직부등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간접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조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일단 메인종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계획을 할 때는 다운라이트 같은 것들로 추가적인 계획을 하는데 음. 그런 게 있어 없어요 그래서 광원에 대한 확보가 어느 정도 될지 물론 우리가 직부등이 없으면 광원이 확실히 떨어지긴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 를 보면 스타일링 하는 것도 보시면요 네. 여기 보면 플로스탠드를 이렇게 하나 넣었어요 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직부등이 없을 때는 플로스탠드나 사이드램프 같은 걸 이용해서 같이 광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유가 어찌 됐어 깜짝 놀랐어 그러네요 진짜 어, 이렇게 지금 됐는 거못 어, 봤잖아요 네 처음, 처음 봤어요 저는 오 어, 어, 시도를 많이 했다 정말 정말 시도를 많이 했다. 저희 방송 보고 아닙니까? 당연하겠지. <웃음> 그만하시죠. <웃음> 뭐 자기가 이러고 <이런> 나오래. <웃음> 네. 자 일단 주방을 보면요. 네. 아, 주방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요거 3천만 원짜리 주방이잖아요. 맞습니다. <웃음> 지금 여기가요. 이 주방 가구 있죠. 이 주방 가구. 네. 이있는이 주방 가구. 이 주방 가구 뭐냐면 독일 제품의 라이터라는 제품이에요. 네네. 라이트. 이게 독일 제품인데 이 제품에 대한 수준이 뭐냐면 유럽산 기준으로 봤을 때 중상 버전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태리 제품으로 하면 세자리 정도에 음... 대한 해당하는 제품인데. 뭐 아는 척하지만 잘 모릅니다. 어, 네. 그래서 한 거예요. 네. <웃음> <웃음> 전문가잖아. 네. 멋있는데. 그래가지고 <웃음> 네. 그 해당되는 그런 제품인데 이유가 지대했던 일단 뭐 옵션 금액은 3천만 원이 넘는다이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일단 차체하고 네. 그리고 이제 분양 하시는 분이 고민하시면 되겠지만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랬던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라인 조명 들어갔어요. 음...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요. 지금 여기 보면 요요 요 조명 있죠. 요 조명 이 조명이요. 레일 조명이에요. 레일 조명. 레일 조명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마그네틱 조명하고 비슷한 결일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요 마그네틱 조명은 조명 뭐죠? 네. 자료 관련 자료화면 나갑니다 자료 네네. 나가는데 요 네. 조명인데 이게 뭐냐면 네. 레일에 따라 서 조명의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명이 탈부착이 돼서 원하는 위치에다 꼽으면 라이팅이 나오고 그걸 이제 레일 조명 이게 마그네틱 조명에서 그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조명 같아요 전력은 어디서 공급해요? 전력을 레일에다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아, 레일에다 신나다. 공급을 하고 얘를 네. 갖다가 그 라인에 붙이기만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음... 내가 여기 광원이 작다라고 느껴 똑같은 거 제품 사가지고 넣어도 돼요 아... 그래서 여기 보면 해당되는 형태에 대한 조명이 네. 조명 기기가 여러 종류가 나와요 아... 근데 여기 쓰는 이 제품 자체도 그 제품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네. 통상적으로 이런 조명 자체가 뭐다? 아까처럼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조명이다 오... 야 그러면은 이런 거죠 보면 여기 있는 라인 조명 들어가고 여기 있는 레일 조명 들어갔다 야 이러면은 음... 지금 현재 리모델링 시장에서 반응하는 걸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얘네들이 아, 이거 또 칭찬해 진짜 트렌드를 굉장히 충실히 따라가겠군요 트렌드 어, 엄청나게 많이 넣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금 뭐 여기 라인들 있죠 이런 라인들 이제 말안 해도 이런 거다 맞추는 거예요 여기가 오. 여기 물론 이제 회사가 이렇게 상부에 들어가서 이건 뭐 건설사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신경 써서 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전반적인 색감에 대한 거 있잖아요 네. 전반적인 색감에 대한 거는 사실은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는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이제 그 옵션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수입으로 갈때요 부분도 지금 같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 맞아요, 맞아요. 기본형일 때는 이 컬러는 아닌데 그쵸. 여기 이제 무늬목 형태의 컬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또 라이팅이 들어간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엄청난 시간을 많이 썼다 음. 좀 이렇게 좀 보여줘요 이 주방을 보면서 생각한 게 음. 라이팅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이 색깔을 받쳐주는 라이팅이 네. 또 적절하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또 고급스럽게 그렇죠. 네. 보이는 거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 있는 이 컬러가 지금 이제 주 백색 아니면 주 광색으로 보여요 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요리를 하잖아요 네. 요리를 하는 공간에서는 좀 밝을 필요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방식, 음. 주방색이나 아니면 은 주백색 정도 네. 사용하는 거고 네. 주방을 좀더 들어가서 보시죠 자, 주방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옵션에서 설명을 한번 했는데 여기 있는 요 상부 플랩장이다 이제 전동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볍게 플랩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열리는 네, 거죠 네. 이렇게 여기를 가볍게 터치하면 이게 쭉 열리는 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또 닫히는 거고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아닐 때 일반식으로 할때 일반식으로 할 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 옵션의 이야기인데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면 지금 우리가 봤던 게 이게 옵션이잖아 옵션 로 형태 네네. 로 형태의 하부장과 상부 플랩장이 있는 형태 상부장이 없고 아일랜드 후드 있는 형태인데 이게 만약에 아닐 경우는 일반적인 형태다 음... 그죠? 하부장 있고 상부장 있고 여기는 지금 이제 렌즈 후드가 이쪽에 되니까 침용 후드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형태 레아웃은 똑같으나 상품 자체의 레아웃이나 상하부장이 좀 다르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이 부분이 아까 거기죠 이렇게 아 이렇게만 봐도 느낌이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완전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요새 사실 그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때 기본 국산인데도 조금 고급스럽게 할때 상부장을 많이 없애는 추세잖아요. 는 음. 어. 근데 상부장 없앨 때 중요한 건 뭐다 수납을 수납. 음. 어. 네. 신경 써야죠 아. 어. 수납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자 네. 이거 보면 이제 여기 여기, 여기.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트인 식기 세척기 유상 옵션 선택 시에 설치됩니다. 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새 계속 빌트인 식기 세척기 말 많았잖아요. 위치 문제에이 맞아요, 맞아요. 제일 좋은 게 어디다? 여기 아니면 여기다. 음. 그런데 지금 여긴 이쪽으로 뺐잖아요. 그죠? 단지, 이쪽에서 뺐을 때는, 이쪽에서 만약에 한다고 뿔려면, 여기를 못 쓰잖아요. 그죠, 죠 근데 이쪽에서 해서 조금 더 용이하게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쪽에 빼면 어떻게 된다? 이쪽 나가기는 좀 힘들다. 음. <웃음> 그렇게 좀 내렸을 때못 나가는 거지. 이어지 됐던 싱크볼 기준으로 좌우 축에 있는 게 편하다. 그래도 설거지 할 때는 굉장히 용, 편이한 거죠 어, 훨씬 그렇죠? 용이하죠 네. 네. 저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나머지 뭐 요런 거 요런 거 이제 워낙 이렇게 이제 많이 하니까 약간 음, 그 대림창고라고 하네요 그 창고 음. 있잖아요 음. 그 되게 유명한 카페 음. 그런 느낌이 나네요 모르는 거야? <웃음> 대림창고? 아 대림창고 모르세요? 알고 있지 네. <웃음> 그거야 컨셉이었어 아 그럼 그러면... <웃음>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 되고 뭐 주방 거실 됐으니까 안방 가볼까요 안방 가보시죠. 자, 안방에는, 안방에는 사실 요, 요 우리 앞에 이야기요 사이즈 아 안방이 아, 너무 좁지 않았네 어 좀. 당연하지 그래서 항상 음... 이게 여기가 모델하우스에서 되어있는 거는 미니어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이즈 아니거든 그래?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킹사이즈를 해서 2000짜리 놓는다? 못 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작은 걸 놨는데도 좁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 되면 사이드 탭을 하나 못놓는다 그러네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침대를 놓았을 때는 침대 좌우측의 사이테 탭을 음. 400에서 450짜리 하나 정도는 들어갈 정도 사이즈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래야 사이드 램프를 올리든 뭐 핸드폰을 다올린다말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정말 이거는 말그대로보 뭐다? 이거는 음. 그냥 보여주기식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갔을 때 여기서부터 끝까지 여기 사이즈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가보신 분들은 밑에 댓글 댓글 댓글 댓 많이 남겨요 <웃음> <웃음> 사이즈 확인해 주는게좋은것 같아요 예, 부부의 그렇게. 사랑은 깊어지겠네요 붙어 있으니까 네. <웃음> <웃음> 여기가 지금 보면 우리가 옵션에서 아까 그때 확인했었는데 이 북박이장 문을 열었을 때 여기 열었을 때 여기 이제 창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안에 음. 창이 있었죠. 여기 보면 기본형이 이제 이렇게 화장대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길게 쓸수 있는 거고, 요 부분에 대한 게 문이 다 닫았을 때는 장처럼 보이는데 문 열었을 때여기요 부분, 음.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 있는 형태로. 요면 여기 이제 요새 리모델링 장에서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네. 보조 주방 같은 거 나갈 때장 길게 해놓고 문 열고 보조 주방으로 나갈 때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하는. 이것도. 근데 뭐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해요 왜 창에다가 앞에다가 왜 도화를 달았냐 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창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 왜 그러냐면 문을 열면 항상 문열때그 가구 도화를 열어놔야 되잖아요 <웃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환기 뭐 24시간 시키는 건 아니니까 음... 근데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건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봐지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일단 이거 봐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드레스룸 되게 작잖아요 음... 드레스룸이 되게 작은 형태 되게 들어가 있고 요새는 아예 아예 이제 그 드레스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스타일러를 그냥 아예 계열하는 거죠. 어, 아, 스타일러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죠? 스타일러 다섯 개짜리. 오. 자, 그렇게 <웃음> 네. 들어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 봐보세요. 여기 보면 아까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팬트리 아까 현관 쪽에 있는 거 똑같은 건데, 여기는 보면 상하부고종식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아까 거기는 지금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약간, 아까 얘기했다, 티바 형태로 고정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상하부고종식으로 들어가 있고. 형태가 좀 다르군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뭐 바로 거기 가볼까요? 이제 욕실, 욕실. 가볼까요? 부부욕실 가보죠 응, 부부욕실, 부부욕실. 네. 어 그래도 깔끔한데요? 부부욕실은 우리가 저는 약간 600, 600각짜리 타일 쓰지 않았을까? 기대를좀 했는데 네. 그건 아니고 아. 300에 300에 300, 600각짜리 타일을 썼네요 다만 타일 자체가 어? 뭐예요? 어? 왜요? 600, 600각짜리 타일 썼는데 아 그래요? 어. 그쵸 600, 600각짜리 타일을 썼는데 아, 600, 600가 탈 썼네. 나딱 봤는데, 큼직큼직 하더라고요. 어. 다시, 다시 찍자. 그냥 살리고 싶어. 살리고 싶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600, 600가 썼네. 깜짝 놀랐는요 600, 600 값짜리 써야 되는데 네네. 이랬는데, 딱 600, 네. 600가 썼네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 하는 뭐? 바닥에 대한 거는 물 음, 구배 음, 때문에 300에 음, 300각 음. 이거는 지금 전 건설사에서 600, 600각짜리 타일을 바닥을 쓴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물 빠짐 때문에 그 어, 그러니까 거죠? 물 구배, 네, 네. 물의 경사도 네네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유 지대했던 여기도 300에 300짜리 바닥 타일 썼음에도 불구하고 600, 6 0 0까지벽 타일 썼다 그런데 600, 600각짜리 벽 타일은 지금 약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레이시한 느낌 또는 아이보리가 음, 음. 약간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어갔고 줄루 같은 경우도 약간 그레이 컬러로 넣었어요 대표님은 일반적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런 음. 색감이나 이런 게 되게 괜찮아요. 색감이 괜찮은, 어, 색감, 것 같아요. 괜찮아, 네.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 여기 있는 이렇게 세면대 요 올라가는 이런 느낌, 아 이것도 호텔식으로, 네. 지금 보면 요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거예요 인조 대리석에 대한 느낌이나 천연석 예,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타일은 아니고요. 네하부의 언더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연출했네요, 그죠 대표님 볼도 좀큰것 네. 같지 않아요? 볼륨예 네.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볼은 큰 이거는 뭐 사이즈를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서 이까지 볼 사이즈가 얼마인지 는 확인해봐야 될것 같긴해 요왜그러냐면 어... 이게 이제 뭐 550짜리 큰 것도 있고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렇게만 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 그렇게 해서 좀 고급스럽게 연출했네요. 오이거 음... 어, 칭찬할 게 많네. 지금 여기 보면 이 여단이 이렇게 네네. 여단이 열리고 열리고 여기 오픈셀프로 들어가고 근데 이런 게 디자인이 이분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형태가 뭐, 너, 저,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웃음> 그런데 아, 왜 이렇게 오늘따라 바음이 꼬이죠? 이런 어, 네. 거에 이런 항상 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있잖아요 양변기가 바로 있고 우측에 세면대가 있는 형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보통 하는 게뭐뭘 많이 하냐면 세면대 위에다가 어차피 거울을 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거울 같은 경우에 수납장인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음, 경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면이 이렇게 두 개가 반사가 되면서 네. 되게 넓어 보여요 어... 네. 그래서 경 자체를 네. 어쩔 수 없이 세면대가 있는 자리에 경을 설치를 하지만 그 앞쪽에는 장을 설치해 수납을 하고 옆에는 경을 설치하면서 공간을 훨씬 더 크게 음... 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어차피 이게 단차가 있잖아요 단차가 있으면 여기가 배수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어, 배수가 안 돼요? 배수가 지금 여기 육가라든지 이... 뭔가 POP라도 하나 붙여놔야 아, 되겠죠 트레... 아 되겠죠 트레... 아 <웃음> 트렌치를 넣든 육가를 넣든 그러게요 아니면 POP를 해서 여기에 육가가 설치되면 하던 제발 좀해 주십시오 네. 됐어요? <웃음> 하여튼 뭐 본거죠 네. 근데 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자체는 아예 안 했어요 보통 여기 있잖아요 아 여기는. 여기도 없네요 네, 뭐 어... 지금 여기 보면 뭐 이런 데 이렇게 좀 특이하네요 이런 데를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하는데 지금 뭐 없네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아, 공용욕실 공용욕실도 공용육실. 어, 6배 6 0 0가 썼어요 그죠? 약간 타일 컬러가 조금 더 아이보리가 들어갔네요 그죠? 저는 부부욕실은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음. 오히려 공용욕실은 좀 좁게 느껴지네요 음. 공간이 뭐 사이즈가 네. 뭐 그래 볼수 있을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이건 무난하네요 일단 타일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6배 6 0 0가 썼다 그런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단차가 났잖아요 이렇게 네네. 슬라이딩도 어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매직 슬라이딩도 1대1로 다붙해 아, 네. 그런 거 쓰세요. 아, 전설사에서 <웃음> 이렇게 단나는걸 쓰면 어떡해. 어,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 어, 저는 깜짝 놀랐는데, 어, 여러 가지 지금 모델인생에서 핫한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네. 이거 박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저는 주방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주방. 네. 음. 주방이, 제가 예전에 봤던 주방 중에서, 음. 사실, 주방 가면 은뭐 홈카페니 아, 해가지고, 그치. 뭐 카페 느낌 낸다고 노력을 그치. 많이 하잖아요. 카페 느낌 낸답시고. 아, 낸다, <웃음> 낸답시고. 네.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여기는 진짜 카페 느낌이 나네요. 아, 네. 저는 진짜 아, 카페 느낌이 아, 날것 같아요. 이런 집 음. 살면. 다만, 3,300만원? 어, 네. 있으면. 아, 좋겠죠 음. 브랜저로 포기하고. 어, 그래서 한줄평 뭐야. 한줄평? 음. 한줄평은 뭐예 네 한줄평? 한줄평은 내집안에 진짜 카페. 아, 내집안진 네 네. 아, 네 네. 카페. 네. 네. 아, 흉내만 낸거 말고, 진짜 카페. 아, 네. 대변도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예. 저는 이제 보면서 어, 뭐 약간 놀란 게 많아요. 많았습니다. 그상품 음... 보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그럴게 여러 어, 가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단순한 상품만 가지고 그냥 한다라고 하면좀 놀랬어. 오... 어, 요렇게 음, 한줄 평이 좀 놀랬어. 아, 좀 놀랬어. 한줄 평이 좀 놀랬어. <웃음> 아, 반했다고 지금 그런 아, 어, 아니, 거. 아니, 아니, 아니, 좀 아니. 놀랬어요. <웃음> 거의 뭐 4주 만에 어, 대표님 뵙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이지 가족 구성원이 많아서 <웃음> 코로나 때문에 응. 그런데 어쨌든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표님도 아유, 네, 아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감해 주셔서 네, 네, 네. 자, 저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꼭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